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 터 클래스의 이양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채널 채널 브레이크아웃 후 움직이는 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을 좀 어, 먼저 배우고 나면은 어, 채널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어,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래를 할수 있을지 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채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 움직임 후에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옵니다. 브레이크아웃은 어, 바깥으로 어, 뚫었다는 어, 그런 뜻인데요. 자, 이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매수를 진입, 어,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이 브레이크 후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속히 a 리시 플레이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후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밑에서, 밑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또, 이제, 같은, 어, 형태로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어리시 채널이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다운 트렌드, 즉, 베이어리시 채널, 어, 어, 채널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반대로, 이러한 채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이를 대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매도를 진입하는게 아니라 또 어떤 움직임을 기다리느냐 이러한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로 분리시 채널 위로 움직이다가 밑으로 뚫렸을 때 바로 매도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어, 영어로는 이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이제 어... 다운 트렌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어, 블리시 채널 안에 있다가 이제 업 트렌드 채널 안에 있다가 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이 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셀러들을 이제 다운 트렌드가 어, 다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은 어, 더 많은 바이어보다 더 많은 셀러들이 필요 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셀러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 가격이 쫙 내려가는데요. 어, 이런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 베어리시 플래그라고 불러요 자, 플래그는 이제 보통 이제 깃발이죠 자, 생각을 해보면 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처럼 생겼죠? 깃발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1대1로 움직입니다 1대1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 이렇게 나올 상, 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이러한 이제 움직임.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을 좀잘 찾으시면은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리시 채널 그다음에 밑으로 뚫고 다시 한번 조그맣게 어큐뮬레이션 그다음에 쭉 내려가고요. 베어리 채널에서 브레이크 아웃이 나 위로 이제 브레이크 아웃이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베어리 채널처럼 생긴 어, 블리시 플래그가 만 어, 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블리시 플래그가 뚫리면은 그때 이제 1대1 비율로, 어, 비율로 가격이 잘 움직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면 피보나치로 잘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0에서0이죠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 보통 첫 번째 타깃이 마이너스 17 혹은 마이너스 61까지 이런 식으로 어, 상,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 실제 차트에서 한번 저희가 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어, 현재 키위 시, 어, 스위스 프랑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채널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채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브레이크아웃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바로 블리시 플래그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은, 뭐 거의 정확히, 마이너스 61.8, 어, 61.8%에 도착한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리시 어, 시 채널,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배열리시 채널 같이 생겼죠? 이것을 블리시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블리시 플래그 후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니까, 마, 피부나치를 그었을 때, 마이너스 61, 어, 61.8% 까지 도착한 모습. 자, 다음 이기짐플 다음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키위 셰프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채널이 지금 한눈에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채널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 어, 불리시 채널이죠. 그쵸? 그렇죠?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형태의 불리시 채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 위로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된 것을 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널 밑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쭉 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이것은 또, 이제, 배어리쉬 플래그죠. 베어리쉬 플래그인데, 피부나치를 한번 이용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어서 이용을 해보면은, 정확히 마이너스 61.8%를 터치한, 어, 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분리시 채널에서 밑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이런 분리시 채널 같이 생긴, 이리시 어, 배어리쉬 플래그를 찾고, 이어리시 플레이그 밑으로 나오면 은그 다음 피부나치 레벨을 어 찾아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어리시 채널 그리고 블리시 채널 브레이크아웃을 거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리고 100불 디스카운트 코드가 저희가 현재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디스카운트 코드란에 699를 써서 넣어주시면 100불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남았으니까 어,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다른 분들이 챙겨가시기, 어, 챙겨가기 전에, 어, 지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어, 가입 방법은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 클래스, 마스, 자, 이렇게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 자, 이렇게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고맙습니다.